이마만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야 마리. 로 마리. 로 마리. 로 마리. 한 이게 세 마리. 에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주문진에 있는 어민수산시장을 찾아왔고요 여기는 이제 얼마 전에 새롭게 이 리뉴얼을 했어요 그래서 좀어 시장이 좀 다른 때보다는 좀 이렇게 밝아진 이제 환해진 그런 음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게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저렴한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 거든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으니까 이제 그거 꼭 명심하시고 이제 구매하실 때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명주매물고등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이긴 했고요 그리고 대게는 거의 없어. 아주 조금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제 홍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해물종, 뭐 보면 이제 홍삼이 이제 가격이 요즘 괜찮은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일반 해산보다는더 맛이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그런 것도 이제 좀 신기하죠. 어, 빨간이까 자, 그리고 5만원 구성을 보면요. 가자미 한 두세 마리, 놀래미, 그 다음에 감성도 뭐한요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연산이라 이제 가격대가 조금 있는 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반값으로 떨어져가지고 많이 사서 한 마루, 두 마리 구만 원, 오만 원 드리니까. 네, 감성돔이 좀 가격이 떨어졌고요. 이제 만 원, 7만원요거 차이에서는 이제 고기가 조금 중형 정도 되는 크기가 한 마리 더 있고 없고 뭐 그런 정도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었는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저도 눈에 이제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쥐치를 보세요. 쥐치 주치 말고, 저거만 계속 이제 눈에 물어보세요. 야, 이거 물어 얼마나? 방울어. 이거 울어. 어, 얘 어, 잠깐만, 어, 어. 위에, 위에. 잠깐만. 4만 4만원만 주세요, 4만원. 4만원? 네, 4만원. 네, 저거 한 마리에 이제 4만원인데 저거 세줄골락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름이고 여기서 보통 참우럭 이렇게 이제 불러요. 뭐 10만원짜리 구성 이렇게 보면 쥐노레미하고 가자미 유 이런 게 들어있는데 쥐노레미가 워낙 비싸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가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5만원짜리, 7만원짜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든 이유가 물이 계속 흘러들어서 이게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홍게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홍게도 박달 홍게 애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박단. 박단. 홍게 이런 거 이런 거한만리 뭐 지금 이게 한 1kg 정도, 1kg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3kg 정도에 10만 원이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 요 수율만 보장이 되면은 좋은데 이거 달달하니 정말 맛있거든요. 80%짜리도 있는데 걔네들은 이게 음. 안에 있는데 조금 빠져. 아. 85%로. 아. 뭐 50. %인데. 이게 세 마리에. 이런 거 조금 잘은세 마리에 이제 10만 원부터 뭐두 마리 10만 원, 일곱 음. 마리 5만 원입급으로 일곱 마리 5만 원짜리도 있고 음. 서비스까지 열 마리 5만. 원 얘가 아까 개급이고 얘는 음, 네. 8 5짜리 흘리죠 아, 확연하게 틀리죠 만지는 딱딱해 근데 치면 살이 없어요 음, 그러네요 그쵸? 이게 죠그렇 딱딱하네 바로 죠그이래요 저기는 이제 박렇이라박죠이랑일 일반 그 살이 조금 85% 짜리 섞여 있는 거예요. 얘는 박달. 죠 박달 박달. 양으로도 죠그렇기에문에 네. 뒤에 있는 애들을 잘좀 덜한 거, 저 아래 있는 거는 그가 이렇게 다 90% 넣 95% 이상이에요. 어... 지금 있는 게 그죠? 틀리죠? 홍게는 오랫동안 나오죠? 홍게는 저희는 7,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만 금하게, 뭐, 먼바다 손발게는 이게 그쪽 전방에서 잡아오는 거거든요. 북쪽 그쪽... 저렇게 커다란 홍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조금 가격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렇게 보면은 이제 풍물시장 같은 경우 는 양식이 들어갔으니까 가격이 좀더 저렴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자연산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에그 회에 드실 것을 선택하실 때 이제 고려를 하시고 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어들, 그리고 요새 이제 청어가 많이 나와서 요 청어가 굉장히 저려, 저렴한 편이에요. 네, 대개가 조금 있습니다. 거의 홍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저렇게 싸놓고 파는 거, 이제 그거에 너무 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멍게가 되게 그 이렇게 뿔도 많고요. 이게 좀 향이 더 진한 것 같아요. 보고도 있고, 자주 복 보통에서는 참복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동해 해삼이 있는데, 동해 해삼이 좀 단단하고요. 좀 맛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전복치, 게돌아치라고 이제 뭐 하는데 여기 동해쪽에서는 꽤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선어는 뭐 대구, 고등어, 뭐 가자미류, 불볼락 이렇게 있었고요뭐 가자미는 용가자미, 물가자미, 기름가자미, 창가자미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별로 있었어요. 그리고 15만 원짜리 뭐개우로 감성돔 쥐치 광어 가자미 그리고 이제 멍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하셨구요. 네네 광어 동해안 광어가 좀 가격이 좀 가져 비쌉니다. 자 이거는 예. 콩깍지 고등 여기서는 보통 털골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건 독이 있으니까 귀청 꼭 제거하고 드셔야지 되는 그런 고등이에요. 그래서 골뱅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배골뱅이 조금 잘 자란 것들 이제 그런 것들 그냥 삶아서 그냥 쏙쏙 빼먹기 좋죠. 그리고 이제 문어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것보다 한 중간 사이즈 정도가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키로당 단가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전복소라 라고 여기서는 이제 부르는데 관절 매물고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이제 회로 많이 먹죠. 그리고 이제 오, 멍게인데 엄청 커요. 이렇게 이제 어민시장, 그러니까 풍물시장 말고 어민시장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다 거기서 보기 힘든 이렇게 자연산 특이한 것들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좀 구경하고 그런거 이제 득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광어나 이런 이제 회로만 먹을 거면은 이제 양식을 먹을건지 자연산을 먹을건지 이제 그거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분명히 그렇게 되면 양에서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신 다음에 어디서 구매하실지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만원, 이만원, 삼만원 네, 저런 것밖에 현혹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좀 좋은 걸로 드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놀러 간 거니까 조금 더 쓰고 네, 음, 맛있는 거 네, 그런 살수율 어, 좋은 걸로 골라서 이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챙이 라고 부르는 건데 저거 이제 탕으로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각 점포마다 그 구성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조금 비슷비슷하다 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한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톡, 그 카톡 보내느라고 이렇게 막뭐 하고 있었는데 문어가 쓱 나오더니 금세 저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문어가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어, 미메시한 바퀴 다돌았고요 이제 아까 받았던 그세주볼락 그래서 말하는 그 참으라고요. 이제 네, 사러 왔습니다. 목만 쳐주시면 되는 데이요 네, 집으로 가져갈 빼주시면. 거라서 이제 목만 쳐가지고 좀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저 정도 사이즈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목만 그 사이즈가 굉장히 빼주시면. 괜찮은 예. 편이었어요. 다 아, 네. 네, 여기서는 손질이 안되기 때문에 이쪽 쪽에 이제 횟집 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목만 쳐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쳐줬고 이거를 제가 이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이거를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문진 어민 시장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